왔습니다. 로젠제입니다. 호! 자, 오늘 한번 이제 드디어 새로운 패치가 됐다고 해서 일단 패치 다운부터 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안녕하세요. 제 따로 못 인사 못 드릴 오프라인 하겠습니다. 잠깐요. 음. 자, 정보 보기. 뭘까요? 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G3. 예, 템페스트. 새로운 예언사의 등장. 에린 저녁을 뒤덮는 열병과 대영세 징조. 너기너기. 그 뒤에 숨겨진 예언의 진짜 너기 의미는 무엇인가? 너기. 시작조건 눈에 5천 이상 하고 시작버튼 눌러사기자 보상은 특성하고 보상은 특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해볼까요? 렛츠기릿! 자텐어 왔습니다. 자던커입니다던커부터 어, 시작하네요.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네. 자네는 잘 지내는지 모르겠군. 마을에서 특별한 축제를 준비했다네 시간이 괜찮다면 들러주지 않겠나 일단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을 굉장히 이쁘고요 해피해피한 느낌이 나요 지금 일단 축제 시작이래 축제라고 뭐 우리가 마다할 게 있습니까 바로 갑시다 티르코네일 턴컨 알베 보러 가자 역시 대도시 뉴트 서버 헬프 표시가 뜬다 아 그래요? <웃음> 헬프 표시가 뜨나요? 딱. 안뜨나요딴단은요자 퀘스트라니 지금 아포카립스 아 아포카립스 일단은 겨울의 축제 자 뭐죠? 어 축제 안내? 얘네 또 뭐야 새로, 새로 생긴 빛인데? 공연 시작이라고? 왠지 불안한 느낌이 난데 이것도 <웃음> 불안한 느낌이 난다 일단 봅시다 자 축제라고 해서 왔습니다 어 뭔가 좀 바뀌었어요 축제 기념품 상인도 있고요 새양민 계시고요 어 축제 기념품 상인이 있고요 오 여기 캠파이어도 있고 바베큐 구이도 있어요 어 옥수수 스테이크 좋아 좋아 이런거 좋아 어 케찹인가요 저핫소스인가 당근 인가요 조사 좋아 자 일단 던커한테 뭐라 한번 말, 말 걸어보도록 합시다 자 던컨 알배 아 로젠 파이크 오랜만일 세 매번 문말 같지만 잘 지내나 날씨가 꽤 추워졌다네 이곳에서 이곳에서 겨울이 오려는 모양이야 오늘은 모처럼 즐거운 일이 있어서 불러보았다네 오는 길은 느꼈겠지만 지금 마을에서 축제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네 어떤 축제냐면 아저는 어쩌면 알 수도 있겠군 혹시 알반 아르후안이라고 들어봤나 알반 아르후안 그 이거 알반기사단 그거 아르후안조 그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저거죠 아르후안이랑 뭐아 그런거 있었는데 4개, 4가지의 그 조가 있었는데 뭐 일단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어요 시에스 찰순이 어서오세요 들어봤습니다. 오 알고있나 의뢰군 들어봤다면 설명할게 줄겠군 안됩니다 설명해주세요 이번 열리는 축제는 알바 나르후원을 기념하는 것이라네 알바 나르후원은 간단하게 말한 겨울이라네 여러 겨울날 중에서 아 봄여름 가을결 표현한거지 어 특히 가, 밤이 가장 어둡고 긴 시기를 뜻하지 팔랄라가 지상의 모습을 가장 짧게 드러내는 기간이기도 해서 깊은 밤 동안 원래 태양은 어디에 있었나 잠들고 테러, 새로운 태양이 태어난다고 믿는 일도 있다네 하하, 사실 잘 챙기는 축제는 아니다만 이번에 외부에서 온 극단이 제의를 해와서 주민들과 검토 끝에 작은 규모로 축제를 열어보게 했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작은 마을에는 때로 활기가 부족하지 않나 로젠파이크 자네가 방문한다면 모두 기뻐할 걸세 언제나 반가운 우리의 영웅이자 손님이니 말일세 그렇죠! 이 정도 취급은 해줘야지 응? 자, 다들 시간 내어 준비하고 있으니 시간이 괜찮다는 자네가 곧 들러있으면 하네. 밤에는 공연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준비 중이라 본격적인 축제를 즐길 수 없으나 한 번쯤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네. 축제가 진행되는 장소는 마을의 광장과 그 주변이라네. 주민들도 오랜만에 국 북쪽, 북쪽에서 즐거운 모양이야. 자네도 함께 해봤으면 좋겠네. 자, 한번 둘러보는 게 어떨까? 둘러볼까요, 이제? 티르코네일, 와 티르코네일! 자, 우리들의 유저들은 둘러보라고 해서 진짜 둘러보지 않습니다. 바로 퀘스트 창입니다 특제 기념품 상인이 파는 기념품 모두 사서 사용해보기 아아 아, 지금 티르야 티르 코니리야 자 티르 코니리면 잠깐자자 티르 코니리면 지금 좀 테마 있게 해야 돼야 빨리 로브 오 좋아 리핑 약간 레드 감성 좋아 이런 게임성으로 와야 합니다 원래 티르 코니리 오면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이런 기본 기본 예의입니다 이런 거자 그래서 기념품 상점이 어 있죠 기념품 상점 여기 있다 자 안녕하세요 밀레시아님 알바 내라루간 축제에 오신 분 환영합니다 축제는 즐기고 계신가요? 이렇게 친한 축제도 그 축제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이 필수랍니다 밀레시아님의 기념품을 통해 오늘의 축제를 추억해보세요 자 추억이 나왔는데 자 기념품이 나왔는데요 자 토끼인형 축제꽃다발 축제 안내 책자 <웃음> 축제 선물상자 오 축제 목각 인형 목각 인형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사복가 일단 이렇게 세개 어차피 이 앞에 두개는 별로 관심없어 자, 목강인형 먼저 사용해보겠습니다. 목강인형 먼저 한번 사용해볼게요. 사용!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뭐 드론인형을 뭐 저주인형을 팔고 있어? 춥지 않네, 식자 왕자를 비탄에 젖게 하고. 뭐야, 얘 팔고 있는 게 뭐야, 이거? 뭐죠? 자, 목강인형. 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목강이에 적어 오닥불과 함께 태우면 행복할 기원한다 목강이냐 간습팅에 물과 적힌 종이가 이미 붙어있다 누군가 사용한 걸까? 선물상자 멸망으로 이끈 저준 되살아서 아니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선물상자 뜯어봤는데 선물상자 안 나오고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한번 아 모두 다 사용해보라고? 아 그러면 그러면 앞에 두 개도 다 사야 되는구나 지금 보니까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돼요 자 이것도 사고 오, 뭐야? 뭐라고? 색깔 바뀌어. 종족을, 종족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처럼. 아, 너무 의장, 너무, 이거 너무 요란하다. 의장 바꿔. 너무 요란해, 지금. 자, 꽃다발. 가장 높은 존재가 선물한 신성한 보물이었다. 이 문구들을 이어서 읽으면 두 개의 문장이 되는것 같다. 아, 기념품은 이런 문장이 새겨진 이유는 뭘까? 어, 물어보자. 이 뭔가 수상해. 이런 문장을 왜 넣은 거야? 글씨요? 이상하다. 손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닌가요? 저는 새 상품만 내놓거든요. 누가 장난을 쳤나? 찜찜하시면 바꿔드릴게요. 일단 얘는 문제없는 것 같고요. 자, 카드놀이 안내원 말을 걸어서 카드 뒤집기 게임 즐기기. 카드놀이 안내원. 카드놀이, 카드놀이. 카 그린 퍼즐이 여기 있고요. 어, 카드놀이 어딨죠 아, 있네요. 찾았어요. 자, 다시 한번 문구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구를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없네요. 우와, 날개보소. 카드놀이,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험해보세요. 카드. 귀집기 놀이, 시작! 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바로 하겠습니다. 오, 바로 맞췄어. 뭐야, 뭐야. 아, 이거, 이거 진짜 해야 돼? 아이고, 잠깐만요. 아, 이거, 오케게 맞췄고. 어어, 어어, 어, 어, 우로버로스 나오고요. 어, 이쪽에서 뭔가 비슷한 거 있었는데. 아, 아, 잠깐만, 잠깐, 시간, 이거랑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랑 이거, 오케이. 이거랑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이거랑 이거, 오케이,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이거랑 이거, 좋았어. 오케이 이거 처음 보는 거 오케이 어 예스 예스 오케이 끝났다 자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나이스 자 여러분 45초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클리어하십시오 카드가 되게 이쁘네요 좋습니다 했고요 퀴즈 안내원에게 말을 걸어 퀴즈대결을 즐기기 그래 퀴즈 자 이번엔 퀴즈입니다 어떤 퀴즈일까요 그림 퍼즐 아니고 퀴즈 퀴즈 어지 어디 퀴즈가 어디더라 퀴즈 내는 애가 어디 있지 아 이쪽이네요 자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웃음> 너무 지루하지 않나요? 연극 시간 기다리기 전에 저와 퀴즈 대결 어떠신가요? 퀴즈 맞추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퀴즈 대결 시작! 어떤 퀴즈일까요? 볼까요? 자 퀴즈.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릴 문제,객관식 은 주관식으로 문제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에일린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근심과 걱정 날려 벌이 는 축제인 알반 아르완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축제에선 어, 근신과 걱정을 종이에 적어 나무조각에 붙인 뒤 장작불과 함께 태워버리며 근신과 걱정을 날려버린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 문제입니다 알바 나르후한 축제에열리 작은 마을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마을에 손이 잘 미끄러진 유명한 대장자 살고 있죠 과연 정답은? 이면마, 더마튼 티르코네일 아, 반오른, 아, 작은 마을 반오른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자 티르코네일 갑시다 자 혹시 대장장이 장난입니다. 자, 바람나 다음 문제 드릴게요. 마을 티르코네일이었는데 에린 작은 티르코네일 마을는 이곳이 없다고 하는데요. 다른 마을엔 다나시 있다면 이곳 과연 이곳은 어딜까요? 무보기 뭐, 나갑니다. 이곳에 가면 아주 관, 아름다운 에반시가 계시죠. 에반시는 바로 그렇죠. 관청 직원. 관청 은 에일르 왕국령에 속한 마을과 도시에만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 티르코네일의 에일르 왕국이 아니야? 아 진짜 그냥 부족 이었어 이걸 지금 처음 알았네 그냥 부족마을 이었네 헐 원주민 마을 보소 <웃음> 티르 코네의 졸지에 원주민 마을 됐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천장인 던컨씨가 말을 여러가지 일들을 보도고 온다 하죠 음, 별래 안하는 것 같거든요 자, 다음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보자 에일리 왕국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왔었는데 티르 코네의 마을의 이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에일레이 왕과 영향을 받지 않고 돌립점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들관 과연 누굽니까? 아 이거 이거 쉽죠 여러분들? 이들은 바로 바공석의 <웃음>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쪼쪼쪼쪼쪼쪼 죄송합니다 장난 한번 쳐봤고요 디르코넬 자 관청 자 이들은 누굴까 자 이거는 투아하 대단한입니다 여러분들 투아하 대단한 아니, 뭐라고? 야! 아, 파, 투하드나 나? 맞잖아! 아, 지금 설마 이거 맞춤법 틀렸다는 거야, 지금? 다시 간다. 하, 어이가 없네, 이거. 자, 틸코니. 이거, 관청. 자, 투아하 대단한. 아니! 파르홀론의 후예라고? 아 미안합니다. 데... 아니 단한족이라면서 <웃음> 사년파 안 본다. <웃음> 미안합니다. 자틸코네일 여러분들 답답하죠? 다 예능입니다 예능. 다 장난입니다 장난 여러분들. 음? 장난인 거 아시죠? 자 파르홀론이죠 정답은 당이니 당에 정답은 파르홀론이라는 거. 어? 그렇지 파르홀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선전화 8월 현자 사지고 소수의 후임에 남아 그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대요 겉부분다고 지금 거풀 왜아 카팔의 홀로의 왕자가 누구요자 <웃음> 8월의 멸망 이후라고 가장 알려진 이유는 뭘까 역병 때문이죠 정답 정답입니다 탈월에 대해서 아주 여러가지 말들이 많죠 모 이들어져도 영격이요 8월의 멸망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 가장 많이 알려진 역병이죠 <웃음> 자 아무튼 정말 대단해요. 어쩜 밀레시아님이 아내를 풀지 못했을 정도라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한마디로 표현을 맞수 있을까요? 별생각 없다. 이기면 상품! 상품 중요합니다. 상품 뭐 주네이? 상품 뭐죠? <웃음> 점점점점점점 아, 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드려야죠. <웃음> 네, 그럼 서둘러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제말잘 들으시고 정답을 저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역병인데요. 자, 한 명만, 단한 명만 남겨두고 모두 멸망했다 하자. 노래 부르기 좋아하며 자례때 팔아올러져 왜 이런 끔직한 일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문제 나갑니다 역병에말단한 명만 살아왔다 하는데요 이단한 명은 누굴까요 보기가 없이 정답 제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야이 사람 왕자 투안 왕자 투안 오 정답 정답 정답입니다 자 정말 대단하시데밀레시아님 평범한 사람들이랑 절대 못 맞췄을 문제 직접 들었기에 자자 이로써 저렇게 제밀레시아 승리입니다 야, 뭐 줘? 아니, 상품 줘야지, 이 짜식이. 상품을 안 주고 있어, 지금. 어? 상품을 안 주고 있어, 상품을. 자, 이번 뭐, 그림 퍼즐. 뭐또 줬는데, 목강이 왜 줬어, 이것도. 사용해볼까? 딱히 쓸모있어 보이지 않는다. 투하 낭자 모르세요, 투하 낭자? 그해골박가지 거의 있어요, 알뜬간. 나중에 깨다보면 나옵니다.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생각하지 않는 법. 음, 그림 퍼즐처럼 마치죠. 석여 있는 그림을 맞춰보세요. 무엇이 보이게 될까? 퍼즐 시작하겠습니까? 시작하자. 자,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아, 이거 나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나 못하는데. 이거 자자자. 자, 자. 아, 얘가 투하당자예요. 아, 이거 나, 이거 나 진짜 못하는데. 이거, 어, 어, 이거 <웃음>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이거, 어, 어, 자, 자. 이거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어...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아, 이거, 이거, 이거 모르는데, 이거 <웃음> 큰일 났네 아, 자,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리셋 아,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진짜 내가 못하는 건데, 이거 다시 <웃음> 다시, 아 근데 약간 이번 편 뭔가 수상합니다 지금 약간 파르올론 쪽이랑 역병이랑 투안쪽 뭔가 옛날에 있었던 그 제네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는거죠 제가 보겠습니다 최공원이 어서오세요 한숨 자고 오면 되는건가요 아니요 금방 봅니다 금방합니다 기다려보십시오 촤랏촤랏촤랏촤랏촤랏촤촤촤 침착 침착 침착 침착 침착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 침착? 침착? 침착! 안 돼! 어, 침착, 침착? 아, 어떻게 하는 거지? 오! 오! 오오와 <웃음> 맞췄다. 와우! 어, 나다민이 어서오세요. 갑자기 분위기 퍼즐게임 저런거 진짜 못하는데 공격보면서 해야 하나 야 근데 이런 이런 그림이 왜 나오는거야 되게 진짜 왜 이런 그림을 주는거지 되게 어이가 없죠 뭐죠? 얘들 수상한데요 해가 진후 입구축제 안내에 따라서 어 뭐지 굉장히 뭔가 수상합니다 왜파르올론이나왜투환이나 이런 이런것들이 나오는거죠 지금 뭔가 이상하고요자 지금 공연 보려면 오후 6시부터 인데 5분 나왔습니다 로 거자 굉장히 수상합니다. 얘들 갑자기 갑자기 등장한 외부인들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투완 왕자와 투완 파르올론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고있 걸까요? 지금 제가 과거 뭐 스포일러를 말씀드리자면, 은 투완 왕자 이미 제 손에 죽었거든요. 이밀리시안 손에 죽었습니다. 투완 왕자 아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가분투 갓분, 갑분투? 갑자기 분위기 투어한 왕자 뭔가 수상합니다 홈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렛츠기디 홈페이지 자아 G21 템페스 나왔네요 새로운거 나왔죠 저역캐 되게 마음에 드는데 자 다시 볼까요 호잇 자 이벤트 요두 어, 번째 어둠의 전조 이 친구들은 대체 누굴까요 이 친구들은 누굴까요 엘프랑 자이언트처럼 보이는데 자, 들어가 볼까요 거친 폭풍의 모리아 기다리는 동안 볼까요? 이거 좀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자 보죠 일부 프로모션 영상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뭐 옆에 재물들이 죽어서 발록처럼 보이는 아 발록 그래 베인처럼 보이는 애가 나타나고요 연극 연극입니다 연극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베인 잡았고 어 뭐지?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오 어, 죽었어 갑자기 죽은게 아니었네 자 뭐죠? 동물들이 다들 사나워졌어요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자 동물들 지나가니까 거무나는게 뒷사이고 설마 인간들도 이렇게 되는건가요? 오 얘들은 뭐죠? 엘프왕 자이언트 또 대결 구도 어, 뭐야 얘들 예쁘다 마비누기 거친 폭풍의 몰이야 템페스트 그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자, 볼까요? 어제 아직 그 마비노기 지금 한4 3다 할거요 볼까요? 메인 스트리얼부. 에린을 뒤덮는 열병과 포도단 폭포 속에서 밀레시는 계시록의 진실향이 나아간다. 겨울 축제의 기묘한 연극. 음, 티르코네의 작은 마을 축제 참가 밀레시야. 오랜만 정겨 마을 사람들 어류. 축제를즐긴나 축제가 모르익은반 마을 관자에 이어진 연극. 누군가 의리했던 연극은 기묘한 일을 담고 있다. 두 번째 게시록. 새롭게 발견한 검은 달의 교단 두 번째 게시록. 게시록이죠. 게시록은 l a 끔찍한 열병이 뒤덮을 거라는 예언이 담고 있다. 다시 그 원정대가 나서야 할때 국어 LA는 밀레, 밀레시안과 원정대에 새로운 인물을 내린다. 이야기의 주역들. 오, 다섯 명이 있네요. 아, 이거 귀엽다. <웃음> 표정봐요 야! 야! 약간 로나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 음. 자! 어, 얘들 둘이 친한가 보구나. 얘 약간 눈이 약간 이상해요. 눈빛이 약간 눈빛이 약간 얀데레 눈빛이에요. 자, 이 누구죠? 미르올. 어, 이쁘다. 자, 이쁘죠? 미르올. 탐험가, 엘프, 쾌활압. 모래사막을 헤매다 구조되었던 미르올. 아, 이 기억이 나는 엘프군요. 넓은 세상을 만났다 타신가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진 그녀는 직접 이리야, 이리야 곳곳에 탐험하게 되었다. 엘프 사이에서 별정 취급받고 있지만 그동안 싸운 그녀만의 지식, 경험과 지식은 언젠가 소중한 자산이다. 길을 잃으신 걸까? 도와드릴까요? 와 이런 엘프 이런 경험을 하는 엘프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난이 이쁘, 이쁘고요. 자 바투르 약간 젊어 보이는 자이언트인데요. 막내 자이언트 막내네 물론 온자이언트들의 귀염을 받는 한모에 맞는 발레스의 막내 바투르 전사들의 영웅들들을 살게 얼른 어리대요 그같이 멋진 영웅이기를 꿈꾸다 어른들의 이야기 속 세계가 전부든 소년 자이언트는 원정대에 합류하면서 드넓은 그 진짜 세상을 만난다. 어 이번에 합류한 애들인가봐요. 나도 멋진 전사가 되는 게 꿈이야. 기다려라 대류가 이 바투르님. 님이... 이거 약간 콩지는 느낌인데? 야! 세르기! 기다려라! 폭풍적으로 콩지 넘어간다! <웃음> 좋습니다. 얘는 누구죠? 밀리타밀리엔 밀레시안 밀레시안이야 무려! 여러분들 밀레시안입니다! 밀레시안 NPC한테 드디어 포트레이트가 생겼어요! 오. 여러분들! 마비노기 최초의 밀레시안 NPC입니다! 포트레이트가 생겼다고 포트레이트가! 어? 자 호기심 에린 곳곳에 퍼진 편을 막던 을 마주 밀레시아입니다 몹시 오랜만에 소울스틴을 건너왔다는 그녀는 몰라보게 맡긴 에린 신기하기만 하다 각 그녀 엉뚱한행동하는 것은 아주 에린에의 저가지 못뭐 유비네요 무려 자 타네나 불러줄래? 승단하노가? 아자 밀레시아 NPC 나왔고요 탈렉 연공 충성 운동자 모르피드리아나스를 따르며 그녀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보관탈렉 모르 아왜 이렇게 발음 오냐 모르피르디 모르피드리아나스 모르피드리아나스의 연구를 함께할 만큼 연금술 에 대한 열정이 대... 열정과 지식이 대단하다. 그러나 모르피디 어, 충성심은 그보다 오래 커서 더 커서 그녀가 바라는 건 무엇인가고 있다. 아얘 윌리스 돌밀인가 보네 진짜 오래 몹시 오랜만에 소울 스를 건너왔다. 좋았어 사제 돌밀파자 얘가 모르피드리아나스네요. 이름 굉장히 수상하고요. 연금술 광기 광기래 방길눈좀봐 굉장히 무서워 키르코니의 축제의 밤에 마주한 야선 여자 혼자말중얼리 여자의 옷을 장식한 것은 검은 달의 교단을 상징한 문양이었다 뭐지? 그녀는 검은 달의 교단 구성원 그 누구보다 진리에 대한 열망 어? 검은도 거문도... 검은 교단 구성원이라고? 그런 적군 아니야 이거? 그지나치 열망 때문에 가는 미치광처럼 이보이때어다 언젠가는 꼭 히히 클라이맥스에 짜릿하게 히 정신이 약간 나가신 듯한 느낌 자 새로운 특성 헤런 특성 경계 흔뭐 어, 이거는 어 이메일 보는 룬발동시킨 상태에서 몬스터를 처치해서 얻을 수있고요 어, 아시죠 아들? 저 이메일 보는 눈 아시죠 아달려고 보셨죠? 음뭐 이런거 있고요 이거 저번에 뭐 테스트 서버에서볼수 있게 넘어가게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도발 어 골렘한테도 올수 있구나 오 머리 좋아 오호 근내인형수한테 걸어봤자 약해가지고 자, g 2 3메인스트리 일부 클리어가 있네요. 일부 클리어 이벤트. 일부 클리어 해주세요. 일부를 완료한 밀레시안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넥슨 캐시야. g 2 3한 놈, 고쯔! 고쯔! 뭐야? 대박! 우와, 대박! 넥슨 캐시 버려, 있단 거. 넥슨 캐시 있단 거 버려. 지금 중요한 거, 이거라고, 지금. 어? 넥슨 캐시 버려.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지금. 허머나! 앤티키털팬 세트라고? 대박. 이야. 가지고 싶다. 진짜 가지고 싶다. 와, 저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저거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탐납니다. 자, 레벨 5,000 단기 완성 프로젝트. 어 이거 뭐야? 준비 중인 이벤트고 사전이야 이벤트. 이것도 했죠 이미. 상수? 오케이. 어, 천원 당첨됐다. <웃음> 여러분들. <웃음> 네, 여러분들 천원 당첨, 천원 당첨됐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당첨된는지 확인해보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비노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지금 오후 6시 됐고요 플레이해보도 할까요 Let's 츠고공연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꽤심혈 기울인 이벤트 어느 영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광장에서 인는 서울도 수술을 바라야 할까 같이 가시겠어요 자 공연을 보러 간다 갑시다 축하드립니다 네 천원 감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지금 몇 명입니까 34명 오케이 뭐지? 평소에 티르코일과는 다른,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사람들은 북적거리고, 마을 꼭사에 모닥불이 무도, 피어져 있다. 왠지 모를 기쁨이 마을에 흠처럼 넘쳐있니다 오케이. 자, 한번 뭐 구경해볼까요, 여러분들? 얘들아, 걱정거리는 모두 적었니? 아, 아직요? 근데 저는 걱정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좋겠다. 정말? 정말 없어? 너 아까 숙제 남았다고 힘들어 했잖아. 아, 맞다. 세상에서 숙제를 없애 달라고 적어야 겠다 이래야들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그그 그 문제의 근원을 생각도 없이 없애버리는 이 생각이 없습니다 어 c s 님은 3천 달성 축하드려요 다른 모닥불을 구유해보자 교수님을 없애주세요 <웃음> 교수님 문제야 진짜 <웃음> 자 축제적인 아이 자또 있죠 모닥불 근처 모닥불 근처로 가야겠네요 보니까 뭐야 이거 아이스크림인가? 자다 똑같은 말들 하고 있고요 티르코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니? 그래서 뭐하고 있 애들을? 조별 과제를 없애줘요 자 리유니며 리유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알바 아르헌 축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모험가님은 걱정거리가 있나요 일단은 일단 다음달 생계비랑 <웃음> 알바 아르헌 축제는 옛 티르코의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고된의 일과 힘든 기억들을 모두 잊어버리고자 즐기축제예요 여기 보이는 모닥불에 목과 기념을 던져 태우고 힘든 일들을 날려버리는 거죠 뭔가 데 힘들고 고된 일이 있다면 기왕 축제 오신 게목광인 형과 함께 태워보는 거 어떨까요? 목광에 태울 수 있습니까? 못 태워, 어, 울수 있냐? 어, 태울 수 있는데? 어, 어, 어? 아, 뭐야, 태울 수 있다면서? 왜안 태워줘? 티르코네 약간 폐교 직전의 시골. <웃음> 아, 말씀해도 폐교 직전이라니 그런 슬픈 말을 또. 자네가 알고 있는 거. 무얼 말인가? 아 글쎄 오늘 저녁에 알광란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연극을 한다지 예끼 사람아 내가 이 마을에서 몇년전데 누가 그런 연극을 할줄 안단 말인가 대장간의 파거스 시도할 줄 아는 거라고 무기 손질뿐이고 아니 그것도 좀못 믿겠지만 저기 언덕에천장님도 매일같이 모험가들만 상대하느라 바쁘신데 언제 연기 연습을 했다는 말인가? 어허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았단 말인가 아니 우리 사람 마을 사람들이 연기하는 게 아니고 저기 멀리서 온 아주 유명한 연극단이 연기를 해준다는구만 무슨 연극이지 자기도 궁금한 저기 저 광장에 있는 이야기꾼에게 한번 가보지 그래 소각도 실패하는 과학을 넘는 마비눅 폐교라니 돌미인데 마비눅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 걱정마세요 5천만 찍으면 좀쉬워질겁니다 자자 자, 밤이 깊었네요연극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운 대본을 받지 않아서 단어들 모두 즐겁게 준비했답니다.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궁금하시죠? 저희 곡단도 여러분의 반응이 매우 기대된답니다. 볼까요? 자 그렇다면 함께 떠나보시겠어요? 가보죠. 자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 점누군가에게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혹 누군가는 아주 친숙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아주 아주 먼 세상에서 크나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답니다. 세상을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검은 날개의 여신은 누군가의 힘을 빌리기로 했죠. 어? 이거? 어 뭐, 뭐야? 아니.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이거 의상 이거 이거 키트로 풀리겠다. 아 귀여워 이거. 틀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틀리시나요? 에이린을 위기로부터 구, 구해주세요. 되게 없네 세상을 어둠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용사의 도움을 얻어 간신히 평화를 되찾았지만 세상은 또한번 어둠에 휩싸이게 되죠 약한 악한 연금술사들이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내고 그 괴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만 아니? 아난 자고로 난세의 영웅이 난다 했던가 세상은 영웅으로부터 또한번 도움을 받으며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악한 연금술사들은 사라지지만 이거 탈틴 쪽 이야기죠 그들이 남긴 연구 결과는 아직도 세상에나 빛을 보길 기다리다고 하는군요 얼마 끔찍한 연구였을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편에 언제나 비극이 있는 법아 안돼! 어? 뭐야 이거? 아, 약간 되게 이상한데 이거 수상한데? 이거 밀레시안 저격한 내용 아닙니까 완전 이거? K랑 K모어져 이거 아 안돼 어떻게 이런 일이 안돼 이럴 순 없어 아니 이 장면들을 어떻게 다 알고 있는거지? 이제서야 아직은 안돼 제발 이렇게 죽지 말아요 수상한데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군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은 모두, 모든 두모걸 단정지을 수 없는 법이죠 혹시 알까요? 저 둘이 나중에 마, 다시 만나게 될지도 자자 갈수록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인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앗! 아, 저들은 또 누구인가요? 붉은색,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과 보라색 형형색색의 갑옷을 입은 네명의 기사 등장 영웅 그치지 않... 아 이게 뭐야 야 이거 이거 설마 너 설마 카즈윈이니? 설마 카즈윈 설마 아벨린 뭐 이런거 아니겠지 설마 굉장히 수상합니다 영웅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동료들 마찬 새로운 적을 차지합니다 대체 영혼은 어디까지 강해지는 걸까요 이제 그를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여기서 쉬는 시간 갖고 잠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어어원스 어, 뭐야 덤바트 애들도 왔네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는 했더니 뭐지 뭐야 뭐야 뭐야 아웬 포르가 <웃음> 포르 야 <웃음> 뭐지 뭐지 어 민성 와서와 로이 루 하이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포박해서 가네요 사라지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아이고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아주 멋있는 기사님과 빛나는 영웅이 나서게 됩니다. 이거 뭐야? 누구 말하는 거? 이거 뭔가 수상합니다. 이거 정말 수상해요. 정말 수상합니다 지금. 어 리우인의 처음 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지? 빛나는 이건 뭐야? 영웅 실마리를 찾기로 합니다. 멋진 기사님과 신실한 사제님과 함께 말이죠. 후 후후, 후후후. 이거 왠지 수상합니다. 자, 그래 이쯤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행방이 궁금하지 않나요? 야, 나 같으면 밀레시안 p t s 걸려가지고 멱살 잡게다. 당장. 너이 뭐야? 너 누구야? 너 이거 어떻게 알고 있어? 이럴 수가 사라진 사람들을 알고 보니 마! 왕의 부활을 위한 취물! 저 자이언트 뭐야? <웃음> 자, 하지만 우리의 멋진 영웅은 어, 무시무시한 마음을 못찍는 성공합니다 크 박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선 마왕의 부활을 꿈꾸는 수상한 자들이 어, 짝짝짝 계속해서 은밀한 의식을 거행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알고 있어 바로 멱살강이되 이거 이를 막기 위해 오늘도 고군무탕 우리의 영웅 아이 참쉴 틈이 없지 뭐예요 바로 멱살 잡는다 같으면 너 누구야? 너 이런거 어떻게 알고 있어? 네 누구야 정체가 뭐야 이 자식아 하면서 할것 같은데 밀레시안 PTSD 걸려서 소울 스트림에서 안 돌아와도 할 말이 없음. 진짜, 진짜 할말 없겠다. 자, 이게 뭐죠? 어, 뭐야 이거 고스트 로그 아니야? 저건 뭐지? 저 머리 위에 쓰고 있는 거야? 뭐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자, 가서 뭐 하니까 싸바싸바 싸바 하니까 아, 어떤지 수상한 동물 대의 등장. 아, 동물이었어? 갑자기 사람들은 시름시름하게 시작합니다 에외에서 <웃음> 일어나는 온갖 불길한 일들 굉장히 수상한 놈이에요 뭘까요? 대체 이 모든 일은 어째서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또 어떤 활약을 펼칠 것인가 우리 함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볼까요? 학교라 좋아요 누르고 니다 오케이 류튼님 고마워요 과연 영웅 앞에 놓인 실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도 이번에 어떤 의뢰를 받아 이 연극을 기획해보았는데요. 아,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모조록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연극은 아직 끝난 고 같다. 연극 내용이 아무리 봐도 너무 수상해요. 연극 의뢰를 한 사람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볼까요? 어떤, 어떤 거죠? 밀리안 너무 압박주는데. 이거 완전 저격이자, 저격. 대놓고. 밀레시안, 너 저격한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거? 아. 오 안녕하세요 연극잘 보셨나요? 감상을 들려주시면 거라고 환영입니다 이 연극 의뢰하신 분이요? 그걸 알려드리는 거에요? 어렵진 않지만 일단 여자분이었어요 짙은 녹색 긴 로브를 입고 있었는데 실례된 말일 수도 있자 한... 체구는 좀 통통한 편이고 나이도 좀 있어 보였어요 아마 근처에 계실걸요? 엄청 기대하고 계시던데 제가 뒷정리해서 좀 바쁘거든요 인상창인 따라 적어드릴테니 직접 찾아보시겠어요? 가자 이따 저 기다려보자 <웃음> 뭐야 경험치 뭐이마이죠 대박 아닙니까? 경험치 뭡니까? 경험치 상금 뭡니까 이거? 47만에 상금 4만 6천이라고? 퀘스트 다시 안됩니까 이거? 오졌다리자뭐 이렇게 많이 주는거야? 경험치를 도 엄청 주는데 다음 퀘스트 방금 본 공예의 내용이 아무래도 신경쓰입니다 공예의뢰를 찾아서 대화를 나눠보자 티르콘에관련해서진녹색의 로브 입은 여성을 찾기 라고 했는데요자진녹색의 로브 입은 여성 어 찾았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어, 자, 여러분, 리블이 아니라 녹색입니다. 방금 전에 있던, 왜날 겨누고 있지, 문? <웃음> 방금 전에 있던 문이고요. 낯선 여자. 좋아, 좋아. 잘되가고 있어. 어디 보자, 다음은. 아, 떨려. 히, 히, 혼잣말 중얼거리고 있는 여자다. 이야기꾼이 말한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미션 지입 자, 뭘까요? 말 걸어보기. 아, 깜짝이야. 아, 도망치고요. 쫙쫙쫙 쫙. 흐니? 뭐야? 갑자기 동물대가 달려오기 시작했다 어... 뭐지? 이대로 때 낯설여 놓지게 분명한 기회가 다시 없을지도 모른다 동물들이 부딪히게 않게 먼지가 일어난 쪽으로 가보자 자 동물들에게 뭐야? 뭐야? 오브 <웃음> 이게 뭐야? 아니! 마비노기 FPS 여러분들! 마비노기가 FPS가 나타났어요! 이게 <웃음> 예, 아니! 이럴수가! 아니! 안돼! 아악! <웃음> 아니 동물대 공습! 이럴수가! 동물대 공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와 마비노기가 FPS가 <웃음> 마비노기 FPS? 오 아악 이럴수가 그만 좀 쫓아와 동물 피할 게임 자 다시 말걸어보겠습니다 뭐야 왜말안걸어줘 뭐야 됐다 왜 자꾸 쫓아오지마 와 기분 나쁘게 엿듣지마 동호의 불안게 흔들리는 것이 보인다 약했니 혹시? 축제 연극의 자 축제에 관해 물어봅니다 일단 축제에 관해서 먼저 물어볼까요? 라이언킹 음. 체험이네 <웃음> 추, 축제 지금 열리는 이 알반 후루 아르우아는 말하는 건가요? 이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축제라고 들었어요 나에게 묻지 말아요 나는 그저 약간 도와줬을 뿐입니까 나는 조금 경계하는 것 같다 연극이 포함되지 않을까? 연극에 묻는다 여자의 연극에 대해 아는 것이냐 물어봤다 야 연극? 그래 연극 바로 그 연극 방금 그 연극 할 얘기 도는 것이 느껴진다 한결 들뜬 목소리가 들려온다 연극? 그래 연극 연극 연극 좋았죠 보았죠 당신 어땠죠?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내가 특히 고민했던 부분은 클라우솔라스에 대한 부분이야 히힛 비록 표현하지 못했지만 약간 머리 맛이 간대? 히히 아직 이른 밤이지 <웃음> 엄마나 TV 나왔어! 언젠가는 꼭히 클라이맥스에 짜릿하게 의뢰목록에 넣고 나중엔 꼭 의뢰목록이라는 말에 는고신년쓰네 역시 일상에 의뢰목록 뭐 이름에 맞는 것 같은데 음악은 그래 그게 좋겠어 바로 내네 왕자 처음부터 빠밤 하고 우르르 하고 무대 뒤에서 역시 이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연극 일, 이 예, 네네? 연극이 아까 그거 말이야? 아 아차 자 당황한 빛이 이쪽을 쳐다봤다 뭐지? 대답을 고민한 것 같길래 눈 가만히 보자 이르집 불안한 눈동자 갑자기 빛났다 잠깐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떠올랐어 저에게 잠깐 시간을 주세요 여자는 조금 진정한데 말투가 공손해졌다 눈을 꼭 감세 심오을하는것 같은데 잠시 후 다시 말해 걸어보자. 오케이, 심오할 시간 줄게, 충분히 줄게. 뭐라고요? 아 그래요? 크리스탈 먹으면 세, 크리스탈 먹으면 더 줘요? 나 크리스탈, 크리스탈, 크리스탈 이미 쓴거 같은데 나 보니까, 저 이미 쓴거 같고요. 대박, 새도워 먹으면 그만큼 늘어요, 느는거 같아요. 어, 근데 그렇게 조, 좋은 편이 아니라서 비추. 후, 내가 의리 만냥 뭐였지? 대답했지, 로젠 파이크. 내 이름도 알고 있네. 내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걸까? 다음 말을 기다린다 미션 진입 자 수상하죠? 수상합니다 이몸이 바로 그 이름이 맞다 새로운 밤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이 유쾌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지 로젠 파이크 당신을 직접 만나는 건 조금 의외였지만 뭐내 등장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였어 내 계획에 예외는 없다고 히힛 이렇게 된거 정식으로 내 소개를 해주겠어 어 나담이 2천원 감사합니다 호흡이 불안자 눈빛이 불길한 대학원생 mpc 아 뭐야 이거 이렇게 압도적으로 등장하는거야 나는 모르피드 리아나스 이 모르피 아 더럽게 있네 모르피드 리아나스 힘을 맛보도록 해라 이히히. 싸우나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우는거야 아 뭐야 저희 따끔따끔할거야 힛 일단은 탐색전 저번처럼 케일리한테 얻어 터지지 말고 어 저번에 케일리한테 멋도 모르다가 담했다가 이제 얻어 터지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어, 스파크가 끝날 때 기다리면서 음, 위키스트에요 어, 무려 위키스트구요 <웃음> 잔챙이적같아 내가 더빙하는거 어때 움직이기 힘들지 자끝났고오야 뭐하니 생쇼하고 있고, 때려주자 한대 때려보기 어, 그렇게 세진 않아요 한대 맞아보기 때려봐 오 뭐야 얘 달릴때마다 뭐 아래 임팩트 있어 <웃음> 뭐죠 자 데미지는 뭐 약간 따끔한정도네요 꽉꽉 결합된 연금술은 최강이지 아야 오 히트버스까지 재워볼까 한번 자라 자라 자라 자네요 <웃음> 이 틈에 의장 구경 의장이 정말 예쁜데 어... 아 근데 그렇게 예쁘진 않네 그냥 염색하면 이쁠라나 자이 틈에 이렇게 재우고 의장으로 하기 날아가 날아가 버리라고 어 이거 척현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척현님 척현님, 당신의 의지가 드디어. <웃음> 당신의 의지가 드디어. 척현님의 의지가 드디어. 아야 어, 맨주먹도 때리고요. 아픈데?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자, 그렇게 잡는 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모르피님. 아, 나도 모르피님이라 해야 할까. 모르피라 해야겠다. 그때 나타난 건베인이 뭐야? 가쁜데? 아니 갑분배 의외의 <웃음> 자 더빙 의외의 얼굴들이 모여있군 베인 갑분배 갑자기 분위기 베인 뭐지? 심지어 NPC로 등장함 뭐지? 자 뒤에 모르르 모르피랑 탈렉 나오고요 자말 걸어보겠습니다 뭐지? 수상한데 밀레시안 여기 있었군 파팔로를 여긴 어쩐 어 이미 서로 알고 있죠 발로를 발로르라고? 아니 밀레시아는 베인이 발로르인 정체인 거 모르죠 자 발로르라고? 예상치 못한 지체 나도 바르게 반모했다니 모르피가 자신이 밝힐 여자를 도와봤다 그래 히히 발로르마 가짜가 아닌 진짜 발로르 말이야 히힛 그, 그 얼간이들이 그렇게 그리는 포의왕 사내주인 탈레기라 불린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데 다가섰다 저 남자 얼굴에 심한 화상자국 이 모르피님 저자는 위험해 저자나 아시다시피 저자는 베인의 입을 열었다 내 이야기는 거기까지 야지 당사자를 두고 언제까지 소개를 할 셈인지 모르겠군 모에도 모르는 건가 자 당황기사에 없는 침착한 눈빛이다 당신이 발로르라고 묻는다 베인이 발로르라고 물었다 베인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가는 걸 느꼈다 발로르 발로르라 그대가 나를 부르 그렇게 부르니 기분이 묘하군 그래 발로르 베인 네크 나를 부르는 이름 중 하나지 베인 아니 베인 네크의 목소리에 숨길 수 없는 즐거움이 느껴진다. 지난밤에 본의 아니게 그들의 일부 속인 꼴이 되었지만 속이려던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어쩐지 는다 했더니 여기서 노닥거리고들 있었던 겁니까? 당신들은 밤이 시작되었는데도 이렇게 한가하게 노는 겁니까? 밀레시안을 막지는 못할 망정! 도무지 이래서야 그분께 합당한 몸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카뜩이나 당신들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텐데... 케케일렌... 내게도 그분의 본 권능이 깃들어 있다 비록 우리의 힘이 나와 다르다고 해도 켈는 어디서? 켈는 없는데? 흥 간부님이 힘이야 인정하지 하지만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관은 어떻지? 드디어 그분의 은혜를 입었나? 탈렉 점점 흥산 여기서 더 시간 끌 생각 마십시오 일단 자리를 옮기도록 하죠 저밀레시안 상대하는 건 지금이 아닙니다 아직 밀레시안과 할 말이 남았지만 자네가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할까? 내중성스러운 네, 부관님 누가 아이 됐습니다 이럴 시간 없군요 일단 가십시오 진짜 가는 거야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까 소이동 탈출 자왜안 가지 밀레도 지드기 수다떨고 밀레 소외감 느끼진다 진짜 그렇긴 해 오늘도 뒤수수 파는 케일렌 바쁨 방금 무언가 떨어진 것같은 주변을 살펴보자. 뭔가 있죠? 내 말에 밀레시아한테 호출기라도 하나 줘야 돼. 어? 딱그 누르자마자 바로 애들 소환될 수 있게 호출할 수 있는 걸 하나 좀 줘야 돼. 아니, 혼자 다니게 해 놓고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자, 호출 버튼 딱 누르면 딱 누구 소환되게 딱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긴급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